이번 도전은 모래주머니 2.5kg 두 개를 준비했다. 그럼 한번 차 보도록 하겠다. 부피가 엄청 크다. 차고서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다. 이 정도면 차고 다닐 만할 것 같다. 가볍다. 0.5kg 두 개다. 총무게 1kg 그럼 오늘부터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생활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몸무게를 측정해봤다. 모래주머니 차기 전 69kg 차고 난후 70kg, 정확히 1kg 차이가 난다. 체강후 <목소리> 밖으로 나가보았다. 밖으로 나와보니 모래주머니가 더커 보인다. 다양한 운동을 해 보았다. 점프력 측정부터. 음.. 이건 이름이 뭐였더라? 딥스는 손바닥 부상 때문에 아파서 못하겠다. 턱걸이는 할수 있다.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열리기도 빠지면 여섯, 지 나름 빠른 것 같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 집에서도 차고 다녔다. 씻을 때랑 잘때 빼고. 오늘은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실습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응. 이러고 가보도록 할게요. 실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에는 무게를 많이 못 느꼈는데 저녁이 되니 이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 떼기가 되게 무거워요 이게 한쪽당 0.5kg인데 지금 그 이상을 차고 있는 것 같은 무게감입니다 아무래도 발에 찼기 때문에 하체를 강화해 보려고 한다 점프 훈련을 많이 하였다 물그나무서기를 연습하면서 균형 감각도 연습했다. 제자리 멀리뛰기 뛰어서 멀리뛰기 줄자로 측정한 결과 대멀 2.3m, 뛰멀 3.4m 점프하기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사이클도 탔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물의 주머니가 흔들려서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탔다. 등산도 해보았다. 뛰어서 올라가니 힘들다. 경사가 생각보다 심하다. 끝거리를 할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도전이 끝날 즈음에는 복근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 몸무게도 조금 감소했다. 오늘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여행을 가보려고 한다. 목적지는 광주 송정 내 인생 처음으로 가본다. 오늘도 시작은 모래주머니로 우리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래로 쏠린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생력 강화에 좋은 운동이다.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가서 배워왔다. 생각보다 버티는 게 힘들다. 이제 딥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통증이 있어서 딥스는 잠시 쉬려고 한다. 13일 차에는 우리걸음을 해보았다. 1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6번만 했다. 하체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다보니 강해지는 게 느껴진다. 하체가 튼튼해지니 전체적인 균형이 더 좋아졌다. 물의 주머니를 채용했을 때 그냥 스쿼트는 효과가 적어서 점프 스쿼트를 하였다. 이날 처음으로 해본 거라서 자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가볍게 통통 튀기는 느낌으로 해보았다. 그리고 곱 테스트도 해보았다. 그냥 곱이 테스트만 해보다가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100개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토토바도 해보았다. 끝이 바의 닿게는 처음 해보았는데 확실히 자극이 많이 되는 스쿼트보다는 런지가 브레주머니를찾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 자주 했다 런지는 무릎 각도가 생명이다 벽을 이용하여 물고나무 팔고 펴야 펴기를 펴고 펴고 해보았다 벽을 이용하는데도 생각보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 팔을 많이 굽히지는 못하겠다 버프 테스트 플러스 포셔 플러스 스쿼트이다 다양하게 합쳐보았다 깨했는데 더다양했다가 실력 할 뻔했다 어새 후불차가 되었다. 비가 온 뒤라 공기가 시원해서 운동하기 좋다. 이날은 비를 맞으면서 점프 스쿼트를 해보았다. 이제 스쿼트 100개는 껌이다. 모래주머니 엘 g 프로 바가 미끄럽다. 태풍이 오기 전이라 습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짐링을 이용하여 복근 운동도 하였다. 풍릉링 때문에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야간산행을 했다. 비가 와서 오비도 썼다. 가로등이 있지만 어두운 곳도 있어서 손전등도 가져왔다. 근모 운동 중에 상체는 역시 턱걸이다. 등 근육이 살아 움직인다. 화 많이 났네. 17일차 버피테스트와 턱걸이를 같이 해봤다. 지금까지 한 버피테스트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 풀업과 친업을 섞어서 1 0 0개 하였다. 또 턱걸이 하기 엄청 도다 손목을 잡고 하니 집에 있는 겉구리를 이용해 프론트 레버 감을 익혀봤다. 점점 뒤로 넘어간다. 이 연습이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모래주머니 차고 생활하기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모래주머니를 벗고 운동을 하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맨 처음 해볼 운동은 턱걸이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셋, 넷열 다섯, 열 여섯, 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 다음은 멀리뛰기. 두그 자리 멀리뛰기와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기록은 충격적 오히려 줄었다. 처음과 기록되는 방법의 차이라고 믿고 싶다. 그 다음은 딥스. 이제 손바닥은 완전히 나왔다. 림링 딥스는 평행봉 딥스보다 힘들다. 변명 아니다. 진짜다. 기록은 15개. 이건 그냥 해봤다. 달리기 속도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빨라진 것 같다 농구대를 잡아 부니다힘 주기 전몸 상태이다 이번엔 힘을 주어봤다 옆모습 이다 이번엔 하체 힘주기 전이다 스커트 30일 때보다 하체가 더 좋아졌다 힘을 주니 근육의 선명도가 더 높아졌다 이번엔 등 힘주기 전이다 힘을 서서히 줘봤다 이렇게 보니 등이 생각보다 넓은 것 같다 여기까지 모래주머니 30일 프로젝트 가 끝났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도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